부평구는 지역 3개 교와 학교숲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과 주민에게 자연학습 공간과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안심식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그럼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3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21일 지역 세계교와 학교숲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7월 지역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성 효과와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해 세개 학교를 선정했는데요. 최종 선정된 세개 학교는 동암초등학교, 부광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학교별로 6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공익사업으로 학생에게는 정서 함양과 생태적 감수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연학습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도심 내 녹색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학업과 코로나19로 지친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올해에도 안심식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심식당은 구가 현장 점검을 거쳐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한 식당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당 내에 접시, 집게, 국자 등과 같은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비치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세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업소는 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여받으며 추후 테이블 가림막, 종이 수저집, 덜어먹는 용기 세트 등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심식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일반 시책 분야 30개 중 22개 시책에서 상위권 순위에 들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8개 시책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며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평삼동이 부평제일 새마을금고와 함께 지난 22일 어르신 50명을 모시고 장수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촬영에는 한복과 양복 대여는 물론 메이크업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촬영된 사진은 모두 액자로 제작돼 3월 중 부평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이 직접 자택배달과 함께 안부도 전할 예정입니다. 부평구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2022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합니다. 만 9세에서 24세 이하 부평구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선발된 위원회는 임기 1년 동안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평구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하는 구민들을 위해 5060 부평인생학교 9기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2월 28일부터 50에서 69세 이하 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 혹은 전화 및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생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후속 교육기회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평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제 별명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의 네벨게이션인데요 제 별명에 맞게 부평 여러분들에게 믿음직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벨게이션이 안내해드릴 부평 소식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